이어서, 지촌이라는 분에게 그때, 그 호에 맞춰서 써드렸던 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. 우헐, 비가 간헐적으로, 즉, 비가 개고, 동풍, 이걸 행사는 쓰면서 어디에서 내 감정을 실을지를 미리 또는 쓰면서라도 생동감 있게 느끼시면 좋죠 동풍에 내 마음을 실을 것인지 아슬아슬하고 막 잘릴까봐 우헐동풍 눈엽청, 눈엽이란 것은 어릴 어릴 문자입니다. 어린 새싹이 푸르고 한 글자쯤 더 들어가면 되겠네요. 지촌 자, 이분의 호가 나오고 있는데, 지초지자죠. 난초, 지초, 비슷한 풀입니다. 아, 풀이라고 하면 난초가 좀 싫어하는데. 지천. 지천. 은유. 숨어서 빛난다. 은유. 만춘정 봄들 가득 숨어서 빛나네 멋지네요 이렇게 쭉 뻗어 나갈 때는 옆에 글씨 항상 의식해야 됩니다 부딪히면 안 되죠 그게 서로가 지켜야 될 예유입니다 만춘정 수능, 누가 알겠는가 이런 뜻이죠 수능시험이 아니고 누가 알겠는가 뭘 알겠는가 볼까요 수능천리 당산훈 당산의 교훈을 누가 능히 실천하겠는가 천이라 하면 즉 발로 몸소 밟아가는 것을 말하죠 말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끔 한 번씩은 시원하게 쭉 뽑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일관 초심 이 일관은 공자님 말씀에서 나오죠 공자님께 어떻게 그런 심오한 경지를 일생에 이루셨습니까 하고 묻자 공자님이 나는 오직 1, 2관지 했을 뿐이다 한 일관되게 살았을 뿐이다라는 얘기죠. 일관 초심. 넘어갈까 하지만 이 초심을 또 여기서 초와 심을 자르기가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해 봤습니다. 일관 초심. 우. 가슴 먹자. 세계명. 또다시 가슴에 새긴다 자 그럼 남는 부분에 낙관을 쓰면 되겠죠 뭐... 어, 어. 어디에서 어 쓰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어디인지를 써야죠 여기 뭐 다산초당이라든지 자 여기는 제가 이 글씨를 쓰고 있는 이 자리는 저희 집이기도 하면서 서재인 몽중지가 꿈속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활인 д